더 아, 뒤돌려 아, 점프 타는 게 간지인데. 그죠? 꼭게스릿 포스. 이게 되네. 어쨌든. 기본적인 작업과 그런 것만 되시면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에 막 쳐주고 빌빙두개 쳐주고 이렇게 이거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요 정도만 할줄 아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클레 가입 못 하셨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냥 그대로 시청자와 이제 구독자와 방송하는 사람으로 또 지내면 되니까 또 종종 같이 또 게임하면 되니까 오케이, 아무튼 공지 제가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어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 사람 푹삑살리구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키 안녕하세요. 나키 안녕하세요. 팡팡 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둥그레 팀이 만들 때 그러니까 저는 어, 최고점이 부캐 같은 거 포함해서 200명 찍었거든요, 그때. 그때 당시 에 저는 일부러 처음에 저는 클랜 만들 때도 아, 저는 관리를 안할 거다. 여러분들끼리 그냥 알아서 사이좋게 지내시면 된다. 근데 꼭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서로 배려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클랜 운영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원래는 그냥 제 시청자분이시면 다 받았는데 이제 좀 매너만 있으신 받았는데 실력을 좀볼수 밖에 없죠 정식 클랜으로 좀 탈바꿈 하고 나서 어쨌든 화이팅 아이 또 오시고 어서. 아 포로란 <웃음> <뽀로람주>. 중. <웃음> 맞아요. 사람들이 다 저같진 않더라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랩 만들 때어 그냥 서로 양보하고 질 게임 하시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게임하기 싫은 사람 좋은 사람도 나뉘어지고. 그죠. 그래도 어 클랜 만들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이 3년 동안에 진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끝까지 저를 좀 이렇게 믿고 클랜에 또 남아 계셔 주시고 또 많이 친해져 가지고 진짜로 좋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클랜에. 아시다시피 인성질한 사람도 다 쳐낼 정도로 거의 없고 항상 저희 클랜의 제 1의 원칙인 매너 매너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어 작업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본인이 노력해 가지고 좀 나는 어,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고 열정이 있다 어, 일을 하시면서 짬짬이 시간내서 항상 실력이 늘 어떤 자신이 있으신 분은 신청주세요 제가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 요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랜 분들이랑 잘 못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다만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되면은 저도 도움을 들, 드릴 수 있는 한 많이 드릴게요 어 내가 생각한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시네 자켓을와잘도어자 너무... 이제 좀 집중 해볼까요 이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뭐든 말씀 주시고요. <웃음> 뭐야 이슬 형님이 형님이셨네. 예? 제, 제 손을 사신다고? 영혼의 오늘 뭔데? 야간이가. 누가 자꾸 클라이핑을 잘 까네? 와, 마우스 흔들렸다. 방금 야, 이거를 아 역시 이세림이 센스가. 고니 숨이하였습니다. 재밌구만. 나 언제 1등 했노?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 없네요. 하나 둘 셋? 아, 가, 아 이제 그 다른 질문인가 이제. 어떤 거요미아 미안 기 M4요? 어, 미아님 잘 쏘시지 않나? 초탄이라. 오우야. 아, 아, 뒤돌려 점프 타는 게 간지인데. 그죠 오케 이 스플릿보스 이게 되네 봐봐 미션 깨고 나니까 이렇게 되라면 되잖아요 미션이 만일은 뭐 썼어요 자 20킬 20킬 17킬 나왔어요 이제 초타는 아 글쎄요 제 앰포를 엠포, 많이 안 된지 오래되었고 어 일단은 저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머리랑 가슴 사이 딱이 목적으로 항상 에임을 두고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목적으로 에임을 두고다니고 일단 웬만하면 예측을 많이 해요 예측을 여기 있겠구나 저기 있겠구나 해체 나이스 와우. 조금 뭐랄까 이 사람이 그니까 러 항상 엠포드고 타때땐 어디에서 튀어 넣든 간에 내가 반속 0.1초만에 맞추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많이 하긴 했거든요 빡진할 때는 그러면 이제 좀 피로도는 심한데 아무래도 좀내 샷과 건강을 좀 바꿀 수 밖에 없긴 하죠 또탄잘 맞추는 방법은 그냥 연습모드 가셔가지고 그치즈감 필인데 계속 뭐 맞춘 연습 하셔야지 뭐.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와, 이겨도 되네? 아군이 패배했습니다. 나노님, 안녕하세요. 그냥, 진짜, 그, 그거 연습하실 것같아 타겟 연습 모드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모통이 돌 때마다 바로 딱 맞추는 연습. 그거를 연습하시는 게 좋죠. 어, 그니까, 러내 에임이 상대방의 딱몸전 가운데, 스나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예. 아 근데 이렇게 죽으니까 억울하나 글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H 끄고 연습하는거는 안해봐가지고 그냥 에임 딱 켜놓은 상태에서 그, 그거를 적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미 또잘 쏘시는데 이제 그죠 한 단계 더또 나아가려면은 하여튼 뭔가 좀 필요한 거 같긴 해. 맞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감도 같고 자골배 어떻게 한노 아군이 승리하 자골배 어찌 한 거? 교님 하이, 잘 미션 성공. 잘다 미션 성공. 교수님 하이 어서요. 오케 셰프 형 확인. 네맵 트레인 있습니다. 근데 공부 이잘안 해요. 짜가 인겨. 아니, 뭐라. <웃음> 아니. 여기 여기 무슨 세상이지? 와. 나이스. 클랜이 찍개사장이찍개사장 오피?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소고기 콩나물 비빔밥 딱 아, 간장 올리고잉 그 오징어 젓갈도 서비스로 주시던데 아 원래 종연비를 쓰셨구나 원래 제발 이겨세요 육육하자 아 적빙 피 많다 우리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형 근데 진짜 애국자시네요 형님 딸 세명의 아들 하나시구나 딸셋세 아들 하나 와 딸부잣집 아원샷을 잡아서 이제 바보야 지하가는데 더 갔을 건데. 아, 승리, 볼펜 잘한다.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웃음> 나비엔이 와서 와요. 대합이하나한두 개. 보자 보자 어디까지 했지? 소탄 잘..뭐야? 이런이런 중잡혀있는데 이가또 작업해서 삥을 이랬까놈? 반반반 반. 반, 반, 반. 치즈 건빵.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화이팅. 대각핀 하나, 핀두 개. 이게 또 박빙이 되버리네. 가끔막 이번판 3킬하고 25킬? 아니 야 아, 이거? 나피 많지 않은다? 엘 k 한테한 번에 훅빨린 건가? 우와, 이거 졌네. 자, 하지만 일단 미션 성공. 나이스. 스페어 포스까지.